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카운슬러 레드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한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 방송 시작에 앞서 또한 번의 감사 인사를 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레드타로가 벌써 구독자 1,0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와! 항상 응원 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려 노력하는 그런 레드타로 레드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다 여러분 덕택이에요. 네, 음 이번 편은요. 커플은 물론이고요. 직장 동료 혹은 친구, 가족 등 누구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과 얼마나 서로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함께 있으면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네 그리고 둘 사이에 그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 한 3개월 안에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서로가 노력을 하면 더이 관계가 좋아지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궁합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궁합이라고 하면 속궁합이라고 해서 남녀간의 어 그런 그 밤에 나누는 그런 사랑궁합을 많이 지칭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궁합이라고 하면 네그 오늘 볼이 궁합의 뜻과 비슷한데요. 둘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그 둘만의 시너지 효과 일반적인 그런 조화의 궁합을 지칭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편에 커플분들 혹은 가족분들과의 궁합을 보실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면 상대방에게도 꼭 한번 보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함께 시청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나만의 조언뿐만이 아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의 그런 조언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져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부분으로 나를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감정적으로도 알수 있으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 4개의 카드 더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더미 한 개를 선택해 주신 뒤 해당되는 부분의 해석을 찾아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카드를 선택할 때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와 그 사람의 궁합은 어느 정도일까? 네, 이 질문을 꼭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한번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1번의 타로카드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카드 모습들인데요. 이 지팡이의 카드도 나오고, 검의 카드도 보여지고, 이런 동전의 모습의 카드도 보여지는 게 대체로 다양하게 카드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두 분의 현재의 상황에선 그 상대방이 주도권을 좀꽉 잡고 세워나갈까봐 그 손에 꼭꼭 쥐어 매고 그런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음, 이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연상연하 커플들이 좀 많이 선택해 주셨을 것 같고 대체로 직장 상사와의 그런 궁합이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의 궁합을 보시기 위해 선택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이 1번 의 카드에서는 상하관계의 그런 확실한 그런 이야기들이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뭔가 나는 상대방에게 자존심이 아주 지금 상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단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상대방 분에게 그런 끌렸던 내 마음은 맞지만, 이 둘의 궁합 관계로 따져봤을 때, 애정 부분에서는 가까운 미래까지 해도 상당히 좀 상처받을 일이 클수 있고, 위험한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나는 구속되어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상대방은 왜날 따라오지 않는 거냐면서 서로 더욱더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극심한 좀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그런 서로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표출해 질수 있고 서로에게 좀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적 궁합으로 말을 이제 해보자면요, 서로의 관계가 좀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분의 그 표현력들이 너무 강하셔서 그런 생각들이나 행동들 때문에 어, 내가 모든 이 이렇게 장단을 맞추자니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족관계에서도 똑같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부부관계의 궁합을 보셨다면 어, 아이의 일 때문에 상처를 좀 주고받는 음,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에서 아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 개선에 좀 필요한 조언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어, 나도 상당한 자존심 그런 똥꼬집 부분이 아주 세신 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좀불 같다. 고로 불과 바람이 좀 만난격이다. 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이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불이 더 번지겠죠? 네. 이렇게 상상을 조금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두 분의 관계 개선에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런 주제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는 안될것 같고 서로가 다름을 좀 인정하고 함께 좀 좋은 사이로 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걸 이해해주면 서로 좋을지 그런 좀 심도 있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셔야 할것 같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좀 맞춰가 주시는 게 우선인 듯합니다. 가까운 곳으로도 좋으니 여행이나 혹은 좀 색다른 이벤트로 네 다른 장소에서 음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좀 허신탄회하게 터놓고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나를 아이처럼 생각해서 뭐든 뭐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라고 가르쳐 주는 이 상대방분 그죠? 응, 즉 주도권을 이 잡고 있는 분이 좀더 귀를 많이 여시고 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받아 있고. 뭐 현재에는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뭐 귀에 들리지 않는 뭐 그런 답답한 심정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하는 부분들을 이 상대방이 지적하고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속마음을 좀더 들여다 보시려 노력하시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1 번의 타로들을 보기에는 이 타로 카드를 보기에는 이 상대방 분은 나를 아이처럼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소위 뭐 물로 본다, 뭐 가만히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더 지켜야 하고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1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다, 당신이 힘들다, 뭐, 이렇게 서로 힘든 걸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서로의 그 감정적인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처럼, 서로 사랑표현이든 뭐 그런 표현들을 좀더 공유하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궁합지수를 한번 보자면 한 30%에서 35%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1번의 궁합타로 해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의 카드의 모습들인데요. 이 지팡이 카드 중에서도 5라는 카드가 두 장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나와 있고요. 검의 모습과 컵의 모습 음 이렇게 카드들이 나왔는데 한번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이 현재 상황을 봐서는 상대방과의 크고 작은 반복되는 그런 다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음 아마도 현재 헤어지셨거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나고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권태감 음, 그런 냉전관계로좀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예.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대체로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내셨거나, 오랫동안 연애를,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선택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까지도 권태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 상대방에게 희생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회의감이 좀 드신 것 같고, 혹은 연애로 보았을 때는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의 출현이 좀 생기면서 배신감에 좀 사로잡힌 그런 기분이 드는 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음, 이 가까운 미래에도 주변에서 그 둘의 관계를 좀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이 생기거나 상대방의 사과 혹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마저도 내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는, 이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위태위태하신 그런 상황들이 쭉 하고 계속 일어나실 것 같으신데, 이 둘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조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위태로워서 바로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일단은 서로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서로서로 서로 그냥 화를 막 내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다툼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다툼들은 그 실제적으로는 이두 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소비하는 어. 감성을 소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도록 좀 함께 관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겠다라고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고요 연애에서 상대방에게 이 다른 이성이 생겨서 이런 싸움이나 냉정기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네. 본인은 아주 힘드시겠죠? 네. 그래도 깔끔하게 마음을 놓으시는 게 방법이라고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직설적이죠? 네. 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서로의 입장 차로 뭔가 크고 작은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라면, 두 분이 예전에 그 초기 때의 연애 감성으로 좀 돌아가서 장난도 좀 쳐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열정을 쏟고 사려깊은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 한번 보내보신다거나 그것마저 힘드시다면 서로가 그냥 지금처럼 냉전의 관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생각하는 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건지 각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상대방한테 얽매여 있지 말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좀 돌리셔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두 분의 궁합 지수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45에서 50% 정도라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에 궁합타로 해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번의 카드의 이 모습들입니다 지팡이의 모습 컵의 모습 동전의 모습 그리고 검의 모습까지 아주 골고루 나온 모습들인데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 분과 지금의 이 만족도 면에서는 대체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네. 상대방 분도 나의 이런 감정적인 이 면에서 잘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좀 알뜰살뜰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 이걸 이미 본인이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미 결혼을 약속을 하셨거나 결혼을 벌써 하셨거나 아니면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미래에 이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두 분의 모습이 뭔가 서로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되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마음속 어딘가 이 깊은 곳에서는 조금 이제 속박되어 있다. 그런 속박감이라든지, 어, 아니면 자유를 조금 갈망하고 있는, 갈망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그게 이 재정, 네, 금전적인 부분, 그런 상황들로, 어, 그런 느낌을 받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좋다고 할수 밖에 없는 게, 이 느낌들은 서로 공통적으로 함께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서로 함께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들이라고 하는데, 이 일들이 혼자 생각한다고만 해서 풀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일단은 이두 분의 관계가 현재 소통이 좀잘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후에,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어. 근데 사실적으로는 같은 생각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함께 받고 있는데도 어, 상처가 될까봐 표현을 못하시는 음. 그래서 좀 끙끙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어, 앞에 말했듯이 그 각자가 너무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심각하게 상황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서로서로 서로 그만큼의 신뢰가 생겨져 있고 끈끈한 그런 믿음이 있는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냥 오픈하면서 그렇게 오고 가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내가 할거 없이 이 상대방이 나를 좀더 아껴주어야 한다는 그런 서로가 약간의 그런 욕심? 네, 혹은 뭐,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왜 몰라주는 것 같지? 응, 그래서 나 너무 외로워. 그런, 이런 뭐, 외로움이나, 어, 이 행복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나? 예, 네, 뭐, 또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 어 그런 약간의 답답한 그런 정도는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길게 봐도 3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면 그 정도의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다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두 분이 지금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를 많이 애정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는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의 경우 현재에도 아주 많은 만족감을 느끼시고 계신 만큼 지금 이 느낀 감정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 배려, 기쁨, 소중함 이런 느낌들을 잃지 마시고 또 감정의 이 높낮이를 좀 조심하시면서 상대방이 용기를 잃지 않게끔 하는 그런 초심의 마인드를 항상 유지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요. 상대방의 경우에는 조금 다혈질의 그런 성격이 있으시긴 하지만 만나는 이 상대방의 마음이 워낙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람 분의 마음이 워낙 여린 사람의 경우이기 때문에 음아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한 건또이 상대방 분이 그걸 또잘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뭔가 이야기를 할때 신중히 생각하고 한번더 조심하고 어, 신경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배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의 그런 감정 컨트롤을 신경 써 주시고 또한 상대분 역시 이 특히 3번분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뭐 애정이 무한적으로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음 잃지 마시고 계속 열정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3번의 카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두 분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이든 가족간이든 우정이든 음, 이런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맞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들이닥쳤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 음, 혹은 실망으로 이 관계를 깨뜨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함께 그냥 더 으쌰으쌰 한번 힘내보자 그러면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다면 더욱더 두 분의 이 궁합적인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3번을 선택해 주신 두 분의 궁합지수를 한번 보자면 어, 굉장히 높은데 85%에서 90% 정도 라고 네, 높은 지수죠.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3번의 궁합타로 해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4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의 카드의 모습들인데요. 이 검의 카드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대체로 컵의 이런 카드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음, 두 분의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다른 제3자의 사람 혹은 물건에 그런 개입 이런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 1차 표면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뭐두분 사이에 다른 이성이 나타났다 라고도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 뒤에 이어져 있는 카드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만 해석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가족이라든지 친구 또는 뭔가 다른 물건 네 그러니까 뭐 컴퓨터, 뭐 술, 담배, 추억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둘 사이를 자꾸 멀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음,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왔을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음, 상대방, 가족, 그러니까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해 불안한 감정을 느껴서 술에 의존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그 가정 생활에서의 어린 시절 그 경험으로 인한 어 그러니까 혹은 예전에 그런 힘든 기억들로 인해 좀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 말이죠. 예 지금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좀 약간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어 서로가 좀 실까봐 좀 많은 그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멀지 않은 이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카드 이게 이제 에이스의 컵 카드라고 하는데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두 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을 다시 누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상황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온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현상황이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셔서 뭐 다른 쪽으로 의존하지 마시고요. 마주 잡은 이두손 더욱더 단단히 공연 매벌이고요. <웃음> 서로 손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많이 생긴다고 하니깐요 네, 두 분의 이 관계 개선에 필요한 조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음,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너무 낙담하셔서 뭐 음주가무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건강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음, 서로가 서로의 좋은 부분을 더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생각을 부각하셔서 그런 기운, 좋은 기운들을 좀 복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대체로 좀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예, 이 온화함은 4번을 뽑으신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반되잖아요, 그죠? 어떠한 이야기냐면 상대방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했던 게 아니더라도 이 4번을 뽑은 분들, 음. 4번 분들은 상대방의 그런 오화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예, 네, 질투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를 좀 오랫도록 그 지속하고 돈독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끌려가거나 주변 분들의 시선에 맞추어 가는 그런 온화함 보다는, 그런 온화함 자상함 보다는 이 4번을 뽑으신 이분들을 위한, 이분만 위한 그런 온화함과 자상함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본인의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던 우정이던 가족이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사람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될수 없다는 거. 예, 네,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점만 명심한다면, 음, 상대방을 생각하고 조금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맞추어 줄수 있다면 뭐 극복이라고 하죠. 예, 네, 극복, 극가이거. 100번은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두 분의 궁합지수를 보자면 75에서 80% 정도의 결코 낮지 않는 높은 지수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의 궁합타로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과 나의 궁합편, 제 8편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음, 궁합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또 머리를 싸매시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의 타로 해석은 보편적인 것이고 개인의 그런 사정을 속속들이 알수 있는 그런 맞춤타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적인 요소로만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커플분들이나 혹은 가족분들과의 그런 궁합을 보신 분들은 어, 상대방에게도 꼭 한번 보시라고,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레드타로의 이 개인타로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나 편하게 생각하시고 영상 윗부분에 나오는 카톡 아이디 혹은 플러스친구로 레드타로 이렇게 친구추가를 해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으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레드송 다음 방송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